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. 밥 먹을 땐 꼭꼭 씹고, 양치는 뿌듯뿌듯 깨끗하게. 우와,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? 맞아요.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닦아야 해요. 친구들이 손을 씻으러 간 사이 맛있는 냄새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구리가 몰래 들어왔어요. 잠깐. 수시사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. 맞아요.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닦아야 해요. 그럼 이제 손 닦으러 가볼까요? 비누로 골고루 손을 깨끗하게 닦아줘요. 손바닥, 손등, 손가락 사이, 손톱 밑을 꼼꼼하게 비누로 닦아요. 아, 물을 적시고. <웃음> 우와, 빛이 나네. <웃음> 어, 좋아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먹어야지 자 이것도 아이고 구리가 급하게 먹다 괜찮아 구리야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야. 음식을 먹을 땐 꼭꼭 씹어 먹어야 돼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을게요 아 알았어 포크로 먹을 땐 조심히 맞아요. 음식을 <웃음> 먹을 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해요. 역시 당근은 맛있어. 그럼 당근을 먹으면 눈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튼튼해져. 피망도 안 먹는구나. 그래도 잘 먹어야 돼. 채소를 잘 먹으면 감기에도 잘 안걸리고 키도 쑥쑥 큰다고 <웃음> 채소 진짜 맛있어요 채소 좋아 채연아 너도 한 번만 먹어봐 먹으면 힘도 세지고 키도 쑥쑥 커 그치! 채소가 얼마나 맛있다고 먹어보지 않고 편식하면 안돼네이 네. 네. 음, 치과 무서워 미석지 않게 깨끗이 양치해야지 왜? 어차피 앞니만 보이잖아 치카+ 치카+ 치카. 치카. 치카.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